모라나지 <horseríe> <bana kun> <pairing> 허리 들리허아 허리 허리 허리 허리 But my leg's heavy, I don't get it. How come I haven't hit it already? Still working, I'm still learning. I'm still searching, finally earning. Something finally turning, something called a profit. If I hear you talking shit, don't get caught in it. I'll be popping off and hit your ass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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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오 색칠, 맞아, 맞아, 맞아 맞아 저녁에 불 들어오나 보다. 왜 <웃음> 조금 봐. 해프닝 모양이다. 멋지다. 와 안녕. 오 어, 별도 있네. 한 바퀴 돌고 어머 어머 어머 와한 바퀴 좋은 거 보여줬어 이렇게 하고 한 바퀴 돌고 농숨 있네 이렇게 가지고 나면서 <웃음> 와안 <우와>, 무겁네 <웃음> 와 신기하다 자들 응. 움직이는 거 진짜 신기하다 보고? 성공. <목소리가>